사장님이 갈질자로 뛰면은 안 맞는다 그랬어 이렇게 갈질자로 군대에서 배운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습니다. 네. 짜잔 반갑습니다. 공포 게임 하는 쫄보백 호롱입니다. 자 오늘 해볼 것은 리틀 나이트메어 2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뭐야 귀엽잖아 WASG로 움직이고 페이스 점프 컨트롤 안기 클릭하면 이거를 고 올라갈 수 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들고 가자 뭔가 중요하게 쓸때가 있지 않을까? 어... 점프! 어아 맞다 들고 있으면 점프가 안되지 어... 파리가... 오 뭔가 파리가 맞는 거 보니까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렸나보네 어저 뒤쪽으로 갈수 있는 건가?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못가네 갈 수가 없네 막혀있잖아 그지그지 막혀있네 이쪽으로 올라와서 오 이렇게 이게 뭐, 뭐지? 약간 파쿠르 같이 요것도 되네 그러면은 점프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오 괜찮은걸? 잘 만들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어? 왼, 클릭한 채로 왼쪽으로 가면 열리고 컨트롤 오 아 뭔가 이렇게 무서울 때는 이런 장난감 같은 걸 들고 다녀야 좀 덜무서우니까 들고 다녀야 돼요 오 신발 있다 뭐지? 오 저거 뭐야? 이거 원래 이렇게 분위기가 좀어 저거 시체잖아 그럼 이렇게 던지고 다시 올라가고 얘를 또 던지고 아.. 갖고 가자 힘내.. 오 된다 된다 오.. 끝까지 갖고 갈수 있겠네 오.. 어 끝까지 가면 나무가 쓰러질 것 같은데? 오, 높이 떨어져도 안 죽나보네? 그럼 좀 쉬운 거 아닌가? 어, 올라가자. 올라가자, 상자야. 올라가자, 야. 안 돼, 윌슨. 넌 나랑 같이 가야 돼. 야, 어, 오, 됐다, 됐다. 아,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윌슨은 나랑 같이 가야 돼. 아이, 어떻게 올려?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, 가자고, 같이. 야,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안 돼, 안 돼, 내려오지 마. 다시 한 번. 아, 이거 어떻게 올리지?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? 여기다가? 어, 어, 아, 될것 같은데. 됐다, 됐다, 됐다. 진짜 됐다, 진짜 됐다. 와, 아, 이거, 이거 발로 차고 다닐 수도 있구나, 이렇게. 어, 저줄 잘못 건들면은, 나는 일단은... 은얘 뭐, 어 뭐야, 뭐야? 아, 아, 깜짝이야. 아, 그럼 이거 어떻게, 갖고 까 못 갖고 가는 거 아니야? 아 뒤로 가면 되는구나. 얘를 밀어서 어 어떻게든 이쪽은 점프가 안 되니까 그럼 얘를 갖고 와야겠네 이렇게. 오 그렇지 그렇지. 그러면은 이거 되나? 얘 가져갈 수 있나? 야 윌슨 못 데려가면 안 돼. 왜야 윌슨 잠깐만. 그럼 얘를 어 이쪽으로 밀어서 벽에 부딪혀서 어? 여기다가 에 안돼 꼈어. 조금 멀리서 던져야겠다. 여기서 톡 나이스 샷. 퍽. 다시 윌슨을 윌슨 들어야지. 그치 윌슨 들어서 아 좋아요. 좋아요. 음, 여기서 또 컨트롤 눌러서 또 그래서 들어가면 안전하고 깔끔하게 갈수 있고, 어, 안가지는데 왜 안가죠? 뭐야? 윌슨 덴고 못가? 야, 나 잠깐만, 나 윌슨, 윌슨, 윌슨, 윌슨, 윌슨, 윌슨! 안돼 윌슨 아 잠깐만 나 윌슨 데려갈 거야 윌슨 데려갈 거야 미안해 윌슨 미안해 아 어, 내가 너 잊지 않겠어 어어 어. 오씨 오씨 아 끝까지 못 가네 가져갈 가져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아무 것도 못 하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못 올라가는 거네 못 올라가? 아못 올라가네 아 이쪽 통나무 쪽으로 올라가면 저 뒤쪽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음 그럼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한 상태로 씨프텔 누르고 점프해서 점프해서 다시 여기를 어떻게 가지? 아 이렇게 돌리면은 내려와서, 다내려가고어 어, 아, 올라간다,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점프, 점프, 점프. 오, 어, 여기서, 점프, 어?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? 이 어떻게 가는 거야? 잠깐만. 아, 어떻게 가? 뛰어내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? 어, 이쪽으로 가는 건가? 어, 어. 오! 이거,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야? 아, 클릭한 채로 잡기를 누르고 있으면은, 잡는 거구나. 아, 그러면 점프하면서 여기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, 너무 뭔가? 안 되겠구나. 어, 점프. 어, 그래, 구두야, 넌 나의 두 번째 윌슨이다. 어, 여기 줄이는 거 같은데? 그지? 아, 깜짝이야! 아, 깜짝이야! 아! 아이씨, 놀랬잖아. 아 까마귀 저리가 3호 먼저 가라 그러면 4호 어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못 가져가 이제 그럼 이거 설마 더아니겠지 밟아볼까 아더 치네 아 궁금했어 아 뭔가 알고 하면은 게임이 좀더나 다음번에는 안 죽으니까 어려울 때 죽으면 더 힘드니까 먼저 죽어보고 경험을 하는게 나쁘지 않지 그럼 이거는 뜬 거는 들을 수 있는 건가? 아 아무것도 안 되네. 어이 나뭇가지가 왜 있지? 오오 어? 뭐야 무기야? 백검인데? 어떻게 써? 페이스바 누르면 집어 던지나? 아 이게 때리는구나. 야오 어, 뭐야 일회용이네. 아씨 다시 입다. 쭉 내려오면 오 뭐야 뭐야?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 거 보니까 저런. 야! 그런 게 맞나 보네? 어? 오, 오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연결돼 있구나, 이렇게. 지금 이섬 같은 게 있는 거 보면은, 이 앞에는 무조건 있겠지? 응, 안 지나가? 아. 어, 술방울을 이렇게 잘 만들었어? 내릴 수 있는 건가? 어? 안 던져지는데? 오, 오 멋있어, 멋있어. 여기도 여기도 뭐 있는 거 아니야? 어! 있다 있다 있다 있다. 여기도 뭐 있는 거 아니야? 오, 맞네. 온 사방에 있네. 여기 없네. 여기서 땀프오 여기 여기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. 일단은 땀프 저기 밑에 있는 거 뭐였죠? 오 어, 집이 있다 집. 오 어, 이거 왠지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바깥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나오지 않을까? 안 나오나? 문 쪽으로는 못 가고 창문 열려있는 거 보니까 창문 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오, 저거 뭐야? 테이블, 이거, 이거 뭐야? 이거 테이블에 있는 거. 일단, 난장판을? 난장판을? 아, 좀안 깨지는 도구 없나? 아, 족발인가 보다. 다 던져, 다 던져. 깽판 쳐, 깽판 쳐. 일단 저쪽, 바... 오른쪽 방이 열려있으니까 저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어? 뭐야? 지하구나. 방이 아니라 어, 왼쪽에서 오르골 소리 들린다. 어, 이거 시칼 가져가자. 시칼, 이거, 요거 시칼, 시칼 못 가져가나? 어, 어, 부러졌어. 아, 못 가져가는구나. 어, 쟤 누구야? 아, 얘가 걘가 전작의 그 주인공... 어... 저 시칼로 부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면? 못 올라가네. 아, 여기 오른쪽 방이 있구나. 여기 한번 가볼게. 가볼게요. 오, 어, 도끼다. 어, 잠깐만, 이쪽으로 올라가서. 점프하면서? 뭔가 잡으면은? 야안 된다. 그냥 이렇게 되나? 아, 이렇게도 되는구나. 안녕, 제 2의 윌슨. 이 자식이, 엉아가, 혼내주겠어. 이 도끼와 함께라면은, 그, 무엇도, 무, 섭지 않을 것 같아. 칼을 가져가고 싶은데. 안 되네. 이 도끼로 그러면은, 저거 한번 깨보자. 깨보자. 어. 요걸로? 야! 오, 됐다, 됐다, 됐다. 한번 더. 나이스. 어, 야, 도끼 들고 다녀야지. 뭐지? 어? 여자애인데? 다른 애인 것 같은데? 걔가 아닌 거 아니야? 남자애인가? 손 잡아 가자. 뭐야 뭐야 뭐야. 아니 왜 아니 왜 저래? 도망갔네. 야 이거 가져가 이거. 어 올라갔다. 이거 들고 가야지. 안돼 못 들고 가나 봐. 야 어디 가 같이 가. 이상해 여기 어떻게 저거 두... 돼지 아니야? 여기 위에 거 돼지 같은데 이거. 아뭐 돼지 머리에다가 저걸 꽂아놨냐? 이쪽으로 갔으니까. 어, 뭐야 얘? 어 뭐야? 사람인가? 이쪽으로 가... 갔었지. 응, 너 거기서 뭐해? 위에 뭐 올라가야 되나봐. 아, 오, 해보자, 해보자. 이렇게, 아, 이렇게 아니야. 아, 그냥 가면 되는 거구나. 어, 점 푸... 오 야, 이런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무도 안 오나? 야, 누구 온다! 올라가자! 누구 온다! 아닌가? 아, 저쪽으로는 점프해서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 상자를... 아! 아, 협동 게임이네, 이거? 얘 이렇게 하는 거구나! 여기 있어? 어? 오자 어, 잠깐만, 저기 위에 뭐... 황금 열쇠 있다! 저걸 먹어야 되는 건가? 그거 어떻게 내려? 어? 왼쪽에 뭐 공간이 있나? 공간이 있네. 그럼 저 졸로 갈수 있나 보다. 일로, 일로 가는 건가? 아, 얘가 올려주는 거구나. 어, 여기 밑으로? 아, 오 어, 사람? 저도 인형인 것 같은데 사람 아닌 것 같은데. 일단 가져 갈게요. 할 할머니가, 어 뭐야 뭐야 뭐야. 으. 어, 뭐야 이거? 아, 인형이네 진짜. 어 근데 징그럽다 좀. 오. 어. 요거 가져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 아, 너가 꽂아주는 거야? 오야 이거 AI가 똑똑한걸? 그럼 이거를 잡고 올라가면 점프야아 그렇지 안돼 안돼 안돼 어 죽은거 아니지? 오 됐다 됐다 내려왔다 내렸다 아니 아니 어디가 자꾸 열쇠 챙겨야지 그치 열쇠 챙겨서? 아까 있던 대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그렇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제 우린 친구야 어 뭐야 뭐야 이씨 아니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야지 어, 아 여기서 쓰려고 이거 못, 못 들고 가니? 어, 일단은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. 짬프 어어 된다 된다 된다. 어 뭐야 여기 가죽 아니야 다? 뭐야 무슨 소리야? 오우 아우 소름 끼쳐. 그냥 가면 안돼오 걸렸다 걸렸다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, 아어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아 저기 아까 오른쪽 밑에 개구멍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로 한번 뛰어보자 뛰어보자 가자 가자 가자 아아 아, 숨어야 되는구나 아 뛰어 뛰어 어. <웃음> 아나 이게 집중을 하면은 글자를 잘못봐 글자를 못 봐요 제가 잘어 이렇게 유지하면서 컨트롤을 누르면은 좀 서류를 덜내면서 가네요 아니 물건 미리 알려줬어야지 <웃음> 나 못봤어 야 이렇게 하면 쟤한테 들키지 않아? 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야어야다총 쏜다 총 쏜다 총 쏜다 총 쏜다 총 쏜다 무빙 무빙 무빙 갈지자로 움직여 갈지자로어야 군대에서 배운 거 하나도 쓸모 없는데? 한번더 해보자 한번더 해보자 우리 옛날에 소대장님이 갈질자로 뛰면은 안 맞는다 그랬어. 이렇게 갈질자로. 네. 군대에서 배운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. 네. 그냥, 얘, 얘를 따라가자. 어, 얘를 따라가자. 얘, 얘를 따라가면은 안 맞을 것 같아. 그렇지. 오오오, 뛰어, 뛰어, 뛰어, 뛰어. 다음 상자, 다음 상자, 다음 상자. 비켜봐, 비켜봐. 어, 다음 상자, 다음 상자. 여기, 여기, 여기. 또 다음 상자 없어? 점프해 점프해 점프 숨어 어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숨어 숨어 쟤왜 이렇게 생겼어? 쟤 사람이야? 인형인거 같은데? 쟤도 뭔가 깨맨 흔적이 있는데? 팔래 여기봐 오른쪽 팔에 뭔가 깨맨 흔적이 있잖아 인형인가? 쟤도? 풀숲에 숨어보자 풀숲에 못 찾지 않을까 이러면? 컨트롤 꾹 누르고 가고 어, 안 들킨 안들킨다 컨트롤 누르고. 풀사... 뭐야 풀숲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들켜. 오 어, 뭐야 뭐야. 어. 그러면은 저 왼쪽으로 돌렸을 때 뛰자. 지금 지금 지금 지금. 뛰뛰뛰뛰어 됐다 됐다. 뭐야? 끝이네? 아. 어 기대된다. 일단은 오늘은 데모 버전까지만 하고 다음번에는 좀 출시가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녹화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